야, 체낙시로 잡은 포항에서 올라온, 아, 이 초콜릿 빛깔의 오징어. 오늘 이거 통찜 그리고 오징어 순대를 해볼까 합니다. 야, 이거 잡자마자 바로 체낙시로 잡자마자 바로 이제 금냉시킨 거예요. 예, 요거마리 제가 자주 이용하는 포항 정식 한수산에서열마리한 박스 4만 천원, 택배비 포항 4만 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오징어순대는 저희 장모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웃음> 번거로울까봐 그냥 통찜으로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장모님 그래도 해주신다고 하셔고예아유손가아 네. 아유. 아유 소랑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아또 <웃음> 장모님이랑 이모님이 또 <웃음> 와... 기아 막긴 하지, 아 오징어 통증거 오징어순대 우리 장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오징어순대 잘 먹겠습니다 선왕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 바로 이거 예. 아, 크, 이 초콜릿 빛깔 나는 오징어 예. 오징어 통찜 그리고 아, 또 장모님께서 예. 이 오징어 순대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예. 야 이게 진짜 손이 보통 이게 손이 가는 게 아닌데 이거또사위또 또 직업을 또 인정해 주시면서 아또 너무 아 응원해주신 우리 또 장모님 아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자이 오징어는요 포항에서 온 오징어고 아까 어,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포항에서 온 오징어고요 어, 체낚시로 해가지고 잡은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잡자마자 바로 급냉을 한 거라서 회로 드셔도 어, 될 정도의 굉장히 좋은 선도를 또 자랑하는 그런 오징어거든요 이 네. 오징어 제가 항상 자주 이용하는 네. 포항 정직한 수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10마리 배송비품 41,000원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오중에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광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협찬 광고 시 미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비로 구매한 분모기비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립니다 맥주를 살짝 한번 내리고요 소주 와... 앞접시 있어야겠다. 앞접시 해서. 네. 자. 앞접시 있 시작했다. 앞접시가 하나 필요해서. 아, 아무 양념 없어도 돼요. 야 이거 오자마자 바로 내장 자체로 바로 찐 거거든요. 와 내장 업진하면서 와 고소하고. 안 들어가 있는 먹물이 간을 또딱잘 맞춰주네. 아. 오징어는 지가 이렇게 맛있는지 알까요? 어, 어제 거 통찜은 손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찜으로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다 흘러내려 버려요. 야, 이야... 해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니 진짜 아우. 음. 어. 통증으로 치면 요것만 잘 빼면은 먹는불편함없습니다요건 음. 씹으면 좀 플라스틱같이 씹는 느낌 나요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웃음> 한잔 더, 좋아서 와. 와. 초고추장만 머리에 살짝 찍어서, 안 찍어도 맛있는데 그냥 갖고 왔으니까 좀 찍어 먹어 볼게요 와. o w 진짜, 한입꽉 씹으면은, 쫄깃탱글한 그 오징어 살이, 딱 입에서 한세번 씹, 세번 아, 씹혀가지고, 이게 또 씹는 맛을 즐길 때쯤, 고소한 내장 국물가 입으로 빡 녹아들어요. 와 아... 야. 넘친다. 따르고 잠깐 거품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화장실 한번 잠깐 갔다 온다고 갔다 온데 카메라 켜는 걸 깜빡하고 이거 그냥 맛있네. 아 참. 저희 장모님의 사랑에 담긴 오징어순대 야, 요거. 아, 이거 손수 다 재료 하나하나 다 다져가지고 다 당면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도 좀 넣고 뭐 계란이랑 아, 진짜 너무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전 부쳐놓은 오징어순대 보다 그냥 예, 오징어 안에 속 채워진 이 순대상태 예, 전 요게 좀 좋습니다 와. 와. 여전히 역시 이 오징어 쫄깃 탱글 하면서 당면, 두부고소함 그 마늘, 그 익은 마늘의 향도 살짝 나면서, 와, 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잘 맞추셨어요. 자, 막하게술 안주로 딱 좋게, 아에자 아, 음, 꽉탄눈속 보세요, 진짜. 음. 아, 또 매콤한 청양고추. 아, <웃음> 죽여준다, 진짜. 아. 오징어 인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저는 그래도 이거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집에 준비가 돼 있다면 꼭 한번 만들어 드셔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뭐 물론 파는 거사 먹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요. 아. 끝내줘요, 진짜. 아. 아, 사사. 哦啊走啊 어.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오두고순 데는 특히 좀 따뜻할 때딱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진짜 완벽한 해산물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장모님의 사랑과 정성까지 들어가니까 아이건뭐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최고죠 아아자 아, 음. 어. 어.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도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아, 정말 맛도 좋고 진짜 이 완벽한 해산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오징어 거기다가 저희도 장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아줘서 오늘 진짜 완벽한 술안주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나중에 기회 되신다면 오징어 순대 한번 만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파는 데가 있으면 한번 사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또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들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먹은 것처럼 이 통찜 어, 이렇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댁에서 뭐 애들 간식이나 어, 술안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바이